안녕하세요 행복주택의 모든것 드디어 제산타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은요 실제 계약과 거주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께 알차게 모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쪽끗 세우시고 눈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계약서 잘못 쓰면 큰일나요 <웃음> 저와 함께 계약사항과 거주에 관련된 것 지금부터 낱낱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합니다 자, 여러분, 최장 거주 기간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맞아요. 행복주택 딱 입주했는데, 나 대체 몇 년까지 살수 있는 거야? 궁금하죠? 간단합니다. 바로 몇 년? 6년입니다. 대학생 6년, 청년 6년, 신혼부부 6년까지 쭉살수 있습니다. 단 하나, 신혼부부는요, 둘만 살 거예요? 베이비, 베이비, 애기 낳을 거잖아요. 애기 으면몇 년까지 늘어날까요? 바로, 10년, 음, 10년까지 쭉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령자분들하고 아, 주거급여수급자분들께서는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쭉 늘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,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, 이거, 이거 뭐지 뭐지 아리아리 아리, 송송송송한 거 제가 간단하게 O, X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급 대상자로 행복스택을 제 청약 가능한가요? 정답은 X입니다. No예요. 여러분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다면 동일한 공급 대상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생이란 말이에요. 근데 대학생인데 어? 저기 살다가 행복주택 에 살다가 나갔어. 똑같, 똑같이. 대학생 신분으로 신청을 할수 없는 거예요.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. 행복주택 살다가 나갔다가 또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가 없다. 재신청을 할수 없다는 라 이야기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. 재신청이 가능한 예외사항,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펀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, 친절하게. 자, 보시죠. 동일 공급 대상 자격으로 행복주택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그첫 번째입니다. 신혼부부의 경우에요. 잘 들으세요. 신혼부부의 경우에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요. 이럴 때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셨죠? 두 번째, 병역 의무. 군대 가는 경우에요.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면 다시 뭐 복학이거나 사회생활 다시 해야 되죠? 같은 계층, 어 대학생금 대학생 계층으로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청년이면 청년 계층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셨죠? 세 번째입니다.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요. 이사가 또 직장을 옮겼어. <웃음> 자, 변경된 게 있잖아요. 이럴 때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. 대학생 잘 들으세요.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요 많이 변경됐어요. 차 타고 1시간 가야 돼. 2시간 가야 돼. 너무 멀잖아요. 이럴 때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외사항이 있어요. 3번과 4번에 해당되시는 분주목 이럴 경우 뭐가 제한될 경우에? 네, 즉 근무지나 대학교를 편입학을 했어요. 이사를 가야죠.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갔어. 이산부심 기준이 있어요. 너무 가까이 갔는데 이럴 때 재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. 알았죠? 보면 은 공고문에 이런 게 있어요.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나 연접 지역 내에 대학 소재지, 소득 근거지, 거주지가 변경된 그런 사안입니다. 이럴 때는 재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고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공고문 꼭 파악하셔서 신청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한국 주택 거주 중에 소득이 올라서. 월평균 소득 기준보다 높아지요. 바로 살펴보 나요? 정답은 NO입니다. 이것도 NO예요. X예요. 행복주택은 기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. 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퇴거 절대 안 해도 돼요. 자, 월평균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졌어. 축하해야 될 일이죠. 축하드립니다. 이급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. 자, 다만 갱신 계약을 진행할 때 월평균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초과될 경우에는 뭐가 올라가냐?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살짝 인상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. 임대 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적게 낼수 있나요? 정답은 두구두구두구. <웃음> 예스! 오, 입니다. 아, 쉬운 내용이에요. 자, 여러분, 보세요. 제가 목돈이 생겼어요. 네? 자 보증금 높이죠. 보증금이 올라갔습니다. 그럼 월세가 당연히 낮아지죠. 월세를 많이 내고 싶어요. 월세가 올랐어요. 보증금 낮아지죠. 예. 상식입니다. 이거는요.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에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전환한 경우에 1년 후 전환한 경우 1년 후까지 다시 전환이 가능. 합니다즉 계약이 체결하고 전환 닿는 다음에 일년 이내 바꿔 주세요, 바꿔 주세요. 안 돼요. <웃음> 계약은 일년 동안 쭉 유지된다는 사실. 예, 아시길 바랍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지금까지 행복 주택 이야기 여러분께 낱낱이 발저드렸습니다. 궁금증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? <웃음> 자.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제가 행복주택을 그 가운데서 제가 전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임대주택들이 있는지 제가 또 파악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이 방송, 이 정보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? 구독하시면 돼요. 팔로우, 구독, 좋아요 팍팍팍 눌러주시면 저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 약속해줘 약속하시는 거걸 알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